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QM6를 콜레오스로 바꿔줄 르노르 익스테리어 튜닝입니다 교체될 부위는 프론트 그릴과 혼캡 그리고 휠캡, 번호판 볼트, 마지막으로 리어 엠블럼입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어를 탈거합니다 에어백 탈거시 꼭 탈거를 진행해야합니다 에어백을 탈거 후혼커버를 교체하면 끝입니다 르노 엠블럼이 있는게 훨씬 이쁘네요 다음은 휠캡입니다 휠캡 역시 기존 휠캡을 플라스틱 헤라로 조심스럽게 탈거 후 교체하면 끝입니다 휠캡 탈거 시 틈이 정말 좁아 플라스틱 헤라로 다이르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다음은 리어 엠블럼입니다 양면 테이프로 강력하게 고정되어 있기에 WD-40을 도포 후 양면 테이프를 불려줍니다 그후 플라스틱 헤라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탈거하면 끝입니다 테이프를 깔끔하게 제거 후 르노 엠블럼으로 교체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릴 교체입니다. 우선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 범퍼 탈거 없이는 그릴 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앞쪽에 위치한 몰딩도 이식할 예정이기에 그릴과 함께 조심스럽게 탈거합니다 르노 그릴로 교체를 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기존 태풍 로고 대신 르노의 엠블럼이 훨씬 웅장하고 멋진 것같네요 번호판 볼트도 함께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프론트 범퍼를 장착하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르노 순정 파츠를 이용해 단차 없이 완벽하게 딱 맞는 르노룩 튜닝이었습니다 이상